에지야, 눈물 좀 없애자. 아이고, 아이고, 들어. 아이고, 들어. 아이고, 들어. 눈물 좀 없애자. 자, 보자. 자, 먼저. 손으로. 이거. 많이 붙여서 눈물자국 위에다가 뿌려줘 자. 안 돼, 안 돼. 중지야, 지금 철과안 돼. 이렇게 불려야지. 중지는 나중에 할 거야. 중지야. 애지하고, 애지하고 애지 먼저 하고 너 나중에 중지 라와너 누나한테 가 빨리 중지 이리 와 중지야 너, 너를 너 어떻게 좀 해봐야 돼 얘를 어떻게 가야지 중지는 엄마한테 보냈고 이제 다시 돈물 담근걸로 우, 누워 자, 누워 아이고 이뻐 자 이거 불리고 이제 이쪽도 이쪽도 이쪽도 불리잖아 이게 없으면 더 이쁘지 응 이제 이쪽도 이쪽도 이쪽도 하자 이쪽도 이쪽도 아이고 아이 저자 마른 걸로 이거 마른 걸로 이렇게 자. 아이고 셔, 아이고 셔 우리 애지는 세수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얼굴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있다 그러게 근데 그, 부르니까 더잘 나오는 거 같아 그러게. 안 나왔던 거 이거를 많이 묻히니까 이게 녹아서 뭉친 그렇죠. 게다 풀어진 거야 중지지죠, 방에서 아이고 이빠라 둥지가 이제 찾나 보다. 바다는 너를 위해서 특별히 샀어. 뭐야 이게? 한한 음... 한 꼬집, 한 꼬집. 그래서 어? 따끈대도 위다 위다 살고. 이게 눈물을 빨아들인대. 이 파우더가. 음. 그래서 눈물이 나도 얘가 약간 눈물을 먹고. 또 음. 이미 털이 약간 이게 뭐라 그럴까? 음, 이미 되어 있는 곳을 조금 하얗 어, 착색된 거를 이제 없애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한 꼬집, 한 꼬집만 살살 발라주고. <웃음> 어이구, 그, 그, 그래도 하얘 보인다, 야. 이거 르니까아 이쁘다. 이거 마감하야 돼. <웃음> 자, 이제 중지! 배지다 했고. 자, 이제 중지! 중지 타야 얘가, 얘가 또! 중지는 화가 자, 중지 눕자! 응.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너무 사랑한다! 중지, 누워! 중지. 아이고, 이뻐! 크기부터 달라! 어, 이렇게 사지가! 이렇게 누워! 오케이. 그래도 중지는 애지보다 훨씬 깨끗해! 봐 봐. 남자라든지 눈물이 좀 없는 거야! 네! 어? 그치 중지는 눈물이 별로 없지 남자랑 보자 이거 묻히고 안돼 기다려 기다려 중지야 기다려 분사할게 아빠 분사할게 자 아이고. 더워? 더워? 자 중지도 여기 좀 묻히고 자 이쪽도 아이고 이뻐 됐어 이제 다 했어 자 이제 말일게 아이고 이고 아이고 시원해 자눈 마사지도 하자 눈마사지자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시원해. 중지가 시원하지? 자 이쪽도 됐다 바로 중지는 별로 없지? 응. 이좀 없어지고 붉은 게 없어지고, 눈물이 좀 나도, 검사 말려. 오케이? 향도 좋잖아, 나. 좀 더. 그치? 어때? 개코 어때? 파우더 뚜껑 좀 잡고. 이 파우더 괜찮은 거같아 향도 음. 괜찮고. 맞는 베이비 파우더 냄새야. 미스터호 자, 보자. 자, 아,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자, 누나한테 얼굴 좀 보여줘. 음. 어이구야. 아이고 이뻐 중지야 아빠 좀 봐봐 아이고 아빠 봐봐 중지야 봐봐 애지야 자 관리 받은 애지랑 중지 눈 깨끗해졌지? 응아 음. 이쁘다 중지야 아빠 봐봐 애지야 아빠 봐봐 애지야. 우와 깨끗해졌어 중지도 자 오늘 너무 이쁘게 잘했어 말잘 듣고 초반에 중지가고 썩, 찜, 찜,